안녕하세요 박찬민입니다. 저는 모바일 뷰티 플랫폼 화해 앱 서비스를 하는 버드뷰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로 나아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프론트엔드는 어땠는지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초창기의 웹 프론트엔드 영역은 단순히 마크업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주요 기능들은 모두 백엔드에서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바스크립트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프론트엔드에서도 점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리액트, 뷰, 앵귤러 등을 이용하는 웹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많이 발달해서 웹 서비스도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릴 만큼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론트엔드 세상이 빠르고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특히 디바이스, 네트워크, 웹기술 등 주변 환경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프론트엔드의 발전을 백엔드와 함께 생각해보면 프론트엔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이 많아지면서 백엔드의 역할을 일정 부분 프론트엔드에서 수행하도록 영역이 확장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의 프론트엔드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프론트엔드 영역 확장에 힘이 되었던 디바이스, 네트워크, 웹기술의 발전에 더해서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인프라나 백엔드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프론트엔드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발전으로 API 개발이나 고가용성 운영 환경, 배포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점점 쉬워지고 있고, 덕분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조금만 학습하면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리하다면 굳이 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클라우드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AWS Amplify입니다. AWS Amplify가 무엇인지 공식 웹사이트의 설명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AWS Amplify는 모바일 및 프론트엔드 웹 개발자가 AWS에서 구동되는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풀스택 애플리케이션을 개,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도구 및 서비스 집합입니다. 공식 설명에서도 직접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언급할 만큼 앰플리파이는 프론트엔드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낮은 러닝컵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선 설명에서 앰플리파이가 도구 및 서비스 집합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앰플리파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AW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AWS 리소스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CLI 툴체인인 앰플리파이 CLI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ICD를 지원하는 AWS의 호스팅 서비스인 앰플리파이 콘솔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AWS Amplify 콘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 경험을 토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Amplify 콘솔은 Git 기반 워크플로우를 통해 풀스택 서버리스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및 호스팅할 수 있는 AWS 서비스입니다. 즉, 긴 레파지토리와 연동시킨 뒤 Git의 소스코드를 푸시하는 것만으로 프로젝트가 빌드되고 그 결과물을 호스팅까지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꼭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경우에는 앰플리파이 콘솔을 이용하여 조직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서서 먼저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면한 문제는 주요하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다수의 개발자가 작업하는데 테스트 서버가 한개인 상황이었습니다. 테스트 서버가 한개라서 당연하게도 동시에 여러가지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서로 사용시간을 약속했었는데요. 이는 업무 효율에도 좋지 않고 결과적으로 제품의 성장속도를 저해하는 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배포 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배포 효율을 높이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포를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 배포 과정에서 휴먼 에로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배포 작업에 시간을 쓰느라 실제 개발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문제도 업무 효율에 좋지 않고 제품의 성장 속도를 저해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앰플리파이 콘솔은 제가 겪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아주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 특징만 보자면 프리뷰 기능을 제공하는 것과 Git 설정이 거의 설정의 대부분인 간단한 구축 절차 그리고 S3 수준의 고가용성을 지닌 호스팅 환경이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뷰 기능은 지정한 브랜치에 풀 리퀘스트가 생성되면 해당 풀 리퀘스트 코드로 빌드 후 배포하여 별도의 URL로 호스팅되는 기능입니다. 앰플리파이 콘솔에서는 연결된 긴레파지토리에서 원하는 브랜치만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이때 브랜치의 프리뷰 기능을 활성화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 프리뷰가 활성화된 이후에 풀 리퀘스트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풀 리퀘스트 생성 이후에 작업 브랜치에 추가적으로 커밋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여 새로 빌드하고 배포합니다. 그리고 GitHub에서는 풀 리퀘스트에서 바로 프리뷰의 빌드 상태와 결과 그리고 접속 가능한 url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합니다. 프리뷰 기능으로 저는 테스크별로 완전히 독립된 테스트 환경을 만들 수 있었고 덕분에 여러 협업 동료들과 병렬적으로 테스트 할수 있어서 작업 효율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한번은 의도적으로 에러를 발생시키는 테스트를 했어야 했는데 프리뷰 기능을 이용해서 독립된 환경을 만들어서 사용한 다음에 생성했던 풀 리퀘스트를 드랍하기만 하여 아주 마음 편하게 테스트하고 환경을 정리했던 적도 있습니다. 앰플리파이 콘솔은 Git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GitHub, Bitbucket, GitLab, AWS 코드 커밋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it 기반이기 때문에 최초의 git 연결하고 앱 설정이 끝나고 나면 거의 aws에 접속할 일이 없습니다. git으로 소스 코드만 잘 관리하면 빌드와 배포는 알아서 책임져줍니다.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배포를 수작업으로 하면서 에러가 발생할까 마음 졸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앰플리파이 콘솔은 S3와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해서 호스팅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호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S3의 가용성은 99.99%로 아주 높으며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는 전세계의 수많은 곳에 있기 때문에 파일 서빙에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앰플리파이 콘솔을 이용하여 웹 앱을 호스팅하면 웹 서버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하고 마음 편하게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AWS 에서는 앰플리파이 콘솔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앰플리파이 콘솔이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빌드 및 배포를 위하여 코드 빌드나 코드 디플로이와 같은 코드 시리즈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고, 호스팅 환경을 위하여 S3,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도메인을 위하여 라우트 53, ACM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앰플리파이 콘솔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여 환경을 구축하면 물론 더 많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클라우드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서비스를 각각 학습하고 조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앰플리파이 콘솔과 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경험하여 클라우드 사용에 익숙해지고 이후에 더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차근차근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제 저는 고가용 호스팅과 배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인프라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비하진 못하지만 작게나마 클라우드로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을 넓혔고 앞으로 더더욱 넓혀갈 예정입니다. 클라우드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의 힘이 아주 강력하며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도구를 지켜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잘 사용한다면 결국 우리는 아주 강력한 슈퍼 파워를 가지고 더 넓은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함께 클라우드 세상에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